이 네, 안녕하세요. 스트리머 밤에누꽃입니다 어..이번에 이번에 이번에 새로 나온 캐릭터가 있는데 어.. 특히 솜브라라고 말하는 아나 예.. 네, 아나가 되겠습니다. 솜브라가 바로 솜브라의 주인공이 아나입니다. 여러분들 아 예..새벽에 네, 지금 이 캐릭터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했죠. 일단은 확실히 저격수인 것 같고요. 한번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이 솜브라 아나의 캐릭터 스킬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저도 전문적으로 못합니다 자 일단 저격이죠? 차지..어우.. 오 장전이 매우 빠르네요 어줌 차지가 장난하기에 빠릅니다 확실한건 예 이건 초반에 위도메이커 속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엄청 빠르네요 예. 중, 중이 장난하기 빠르고요 데미지 어? 뭐죠? 아 이게 감전데미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맞으면 끝나는게 아니고 감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더 감전데미지가 추가로 어떻게 가는 것 같아요 감전데미지 일단 뭐 뭐위도메이커랑 다른점은 일단 쉬프트 f 1 뭔지 무슨 스킬인지 알라볼게요 자 생체수총 아군을 치유하고 적에게는 어 오... 일단 아군한테 쏘면 치유가 되고 적에게는 피해를 주는 원거리 초청입니다 누르고 있으면 적용 적용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나노 강화제 아군 한명의 이동속도와 공격 공격력을 증가시키고 받는 피해를 감소시킵니다 일단 q 분구기가 그런거 같네요 예. 일단 아군한테 버프를 줄수 있는 그런 캐릭터 같아요 나노 강아지 뭐 예를 들면 스타그프트 그래서 메딕 역할? 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수면총 좌측 적을 잠에빠뜨리는 투자체를 발사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아 이게 그리고 줌이 아니고 일반 줌으로도 맞춰지네요 매우 사기적인 캐릭으로 나올걸로 예상이됩니다 아 됐고 이거는 잠만중분이 아니고도 쓸수 있다는거는 좀 많이 심한데요? 이 캐릭 좀 사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자가의 같습니다 생태 수류탄 수류탄을 던져 아군을 치유하고 치유의 효과를 증보시켜 적에게는 피해를 주고 치유 와... 그러니까 적에게는 피해를 주는 거고 아군에게는 힐을 준다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자, 멜드 맞았죠? 다시 한번 시스 해보겠습니다, 자세히 못봐서 자, 다시 한번 일단, 손불합니다 아... 맥크리 성관 같은 기능은 못하고 데미지는 주는 것 같네요 이러면은 한가지 또 이제 실험해봐야될거는 줌을 쏠 때하고 일반 줌이 아닌걸로 쏠때 일단 일반 일반입니다 피가 3분의 2 가답니다 아 3분의 1 3분의 1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3분의 2뭐메크리랑 똑같은 데미지네요 일단 기본 자그러면 기본이 아닌 저, 저 줌입니다 줌 버프 아 이건 악어한테 만줄수 있나 본데요 어. 아... 확실한거는 이동속도와 공격력을 증가시키고 받는 피해를 감소시킨다 괜찮네요 줌 줌도 똑같습니다 뭐 줌을 안해도 상관없다고 볼 수가 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잘 쏘시는 분 멀리 있는 적은 이렇게 맞춰야겠죠 어이구... 제가 적용을 잘 못써서 멀리는 적은 이렇게 맞춰야겠죠. 상당히 사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 정도면 은 정말 사기 캐릭이라고 보시겠네요. 아이고. 수면총. 수면총 하면 은라이너르트기적 그 있잖아요. 라이너르트 궁극기. 라이너르트 궁극기처럼 어, 상대의 적이 자, 잠들게 됩니다. 그때 공격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면로 해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예, 이래주고 하나입니다 야 엄청 대단합니다 예, 근데 손부라 손부라 이래서 스킬 영상이었습니다 궁극기는 아군한테 치유를 하고 적이 있는 피해를 주고 아예 잠깐만요 궁극기는 아군 한 명의 이동 속도와 공격력을 증가시키고 어, 상대로부터 받는 피해를 감소시킵니다 수면적은 아군을 아니 상대적을 눕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체수류탄은상대한테 피해를 주고 나는 회복입니다 네. 상대, 상대한테 피해를 주고 자신은 회복이 되네요 이런식으로 1 2 3 4 5 6 7 8와 쿨타임 긴네요 많이 이기네요 많이 기요 일단 맞아볼게요 자 이런식으로 괜찮네요 나쁘지 않네요 사기네요 정말 사기입니다 이거는 아... 괜찮을걸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어, 일단 손부라예손부라 예, 아나 공략 여기서 마치기 에 아나의 소개 소개 <웃음> 여기서 마치더라고 나중에 한번 실전 트위드일 때 제가 한번 테스트로 한번 어... 공개 공개 서버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밤TV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생방송은 트위치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